반갑습니다. 아웃풋 유형에서 식신과 상관은 모두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그 상황에서 빨리 캐치를 하느냐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합니다. 감각적으로 캐치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식신과 상관이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르게 펼쳐지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 식신은 참 좋은 거다. 아, 상관은 좀안 좋다. 이런 편견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식신이, 음 좋은 점이 긍정적이고 또 현재 상황에 굉장히 충실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런 식신이 되게 좋은 점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과연 식신이 좋기만 할 것일까 상관이 나쁘지 보기만 할 것일까 라는 것이죠 음, 우리가 앞편에서 상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은 되게 부정적인 요소를 잡으면서 뭐 자기의 또 뛰어난 재능으로 인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많이 어, 내재되어 있다고 라 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남보다 훨씬 더 앞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 상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전에 있어서도 남이 하지 않은 것을 도전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것을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내는 것이 상관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것은 어 내가 독특하게. 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독특하게 해야만 나는 더 인정받고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독특한 존재로 어, 자기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유형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되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원하고 있고 또 같은 모건이라도 다른 디자인 조금 다른 성능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달라도 음, 똑같지 않은 것이 지금은 필요한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 상간에 그러한 그 점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또참그 자체가 에너지가 좋은 어, 식신의 에너지가 자칫 너무 나태해 지거나 너무 낙천적이다 보면 좀무사한일주의가될수 있는 그것도 식신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좋지만 너무 긍정적이다 보면 준비하지 않고 지금에 만족하는 그런 형태로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지금 상태에 만족을 하다 보면 새롭게 뭔가 도전한다거나 을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는 라 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만족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발전하는 데는 좀 더뎌지죠 그래서 식신의 좋은 점이 때로는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서 상관의 입장에서 식신을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식신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다 괜찮아. 아, 걱정 없어. 다잘 돼. 괜찮아. 이런 것이 어,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게으른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 상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지 않는 유형이죠. 항상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어, 지금에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바로 상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두 가지의 에너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이 우리는 어, 영원히 좋은 것만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영원히 나쁜 것만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따르는 불만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제가 상관에 대해서는 좀 애착이 많은데 예, 상관의 성향을 보면은 어, 탐, 안쓰럽기도 하고 또그 상관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되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발 먼저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도를 먼저 맞는 그런 형태가 상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피해할 수 있는 먼저 이렇게 돌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안전하게 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안쓰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상간의 그 갈증이 참 안쓰럽고 또 상간의 재능이 참 부럽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할 때도 에 식신은 있는 그대로 줄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관은 참 위트 있게 어떤 함축된 단어로 얘기한다든지 좀 평범하지 않는 단어로서 좀 맛깔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남다른 표현법도 상관의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상관의 매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우리 음식을 예를 든다면 이제 식신 상관은 또 음식이 좀 빠질 수는 없는 그런 유형이 있죠. 예, 음식을 먹는 것또 음식을 좋아하는 이런 장르를 보더라도 식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맛이 없다라는 표현은 잘 안하고 맛있다라는 표현을 잘 하는데 상관의 경우에는 아, 여기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기에 뭔가 조금 더 어, 조미료가 더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재료가 더 첨삭이 되면 훨씬, 첨가되면 훨씬 더 맛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예, 상관 유형은 퓨전 요리라든지 좀 새로운 요리 어, 재료를 다시 본인이 만들 어, 보,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본인이 새롭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하나의 능력으로 그런 모습이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조금 전통 요리를 한다면 식신이 전통 요리를 한다면 상관은 퓨전 요리나 자신이 개발해서 다른 요리를 만들어서 또 맛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의 장르와 상관의 장르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이렇게 같은 아웃풋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식신과 상관 이렇게 상반된 에너지에 의해서 진로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선택을 한다면 훨씬 자신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